이거 마저 깨야지. 야, 혼란 따위 두렵지 않다. 혼란. 야 이거 두번 쓰고 혼란. 개 같은 거. 이거 라이브 연결 때문에 렉 걸리는 건지잘 모르겠는데 렉안 걸린다, 지금. 응. 음. 아. 아. 아. 아. 아. 어, 오, 날개치기. 너무 강해서 사다라. 호호, 너무 강해. 효과 굉장한 건데. 호호 효과 굉장한데. 아, 딜 수준. 아. 오렛기습이단 <웃음> 꼬렛 꼬레... 아이 난 꼬렛 이름을 아, 홍종으로 어, 어, 지어야겠다 어 아. 맞췄던 홍종으로 지을 것 잠깐 너도 혹시 똑같은 생각이니? 아 전자파 개색 계속... 아아 전자파 아이 광산 개 어려워 오케이 또 탄다 럭온. 자기가 야, 근데 롱스톤 되세던데 은근히 그런가? 응. 아니면 덜덜이가 너무 강한 건가? 아, 그 덜덜이가 센 거다. <웃음> 야, 롱스톤이 그... 센게 아니고 덜덜이가 센 거다. 그는 진짜 모다피 받고 롱스톤 6부위로 줬다. 그러니까, <웃음> <웃음> 근데 그 모다피도 6V야. 으악. 오니? <웃음> 생각해보면 다 6V다. 근데 받는 애도 6V로 되는 건가? 몰라? 그건 잘 모르겠다. 얘 메가님 스텝 보니까 6V 아닌 것 같은데. 그거, 양, 약물... 아 그냥 얘스테시 병신인 건가? 스테이 병신이라서, 약, 야... 약물 치료를 좀 아... 받아야 된다, 기에는 아, 아, 맞다. 얘는, 얘는 공격력이 원래 병신이었구나. 아, 오케이. 약물 치료를 <웃음> 받아라. 그, 맞 51레벨. 응. 특공이 124가 말이 안 돼가지고. <웃음> 왜, 왜 이래서. 어머, 개나자. 이러니까 스토리에서 안 쓰지. 내 41렙짜리 친구랑 똑같은데요 40..어? 크로의 공격 어? 공격이 딱그 정도가 어..어..어..어..어.. 122탄가 그렇잖아. 그렇잖아 스피드가 128이던데 아 39렙 기준이다 39렙 어? 아니야 몸땡이로 커버하면 돼 맷집으로 이기면 이길 수 있다 그렇지. 얘는 몸으로 찍어 누른다. 아, 나중에 맹독 가르쳐 놓을까? 오케이. 천장으로부터 나간다라는. <웃음> 아니, 과학자 희귀한 거 쓰네? 야, 뭐 쓰는데? 폴리곤. 폴리곤. 아, 레벨 폴리건. 30. 폴리곤. 폴리곤. 레벨 30. 어, 폴리곤 이름도 지었다. 덕분에. 폴리곤. 담배야. 아버! 아버, 아버, 아버, 아버, Yes. 아버, 아버, 아버, 가버 광선. 똑벅아대 아버, 아난 아버, 아버, 아버, 아버, 아버, 아버, 아버, 아버, 아 아 근데 그거 튼튼한데 괜찮나 그나 뭐가? 지코리타 키울만하지 아직까지 어 아직까지 할만하다 나중에 어떤 골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다 괜찮았어 그첫관장 빼고 개새끼 야 근데 아게파동세나아 좋은 기술이 오. 악타입이 쓰기 좋은 기술 아... 어 다른 타입이 아의파동으 굳이 쓸 필요는 없지. 아, 그래서 내 쿠자만 인데 12밖에 안달았구나 아... 어, 뭐야? 하나 어디 갔어? 악타입 말고 다른 타입 쓰는 아기파동 하나... 음... 아... 그... 럼 3천원 주고 사야겠다. 나? 으흠 mm -hmm. 와 고급 손님 아야 어 뭐야 아이 도도왜 뭐 이렇게 아이, 잘 걸어야 음. 해 아이 음 아이 음 아이 음 아이 음 아이 음, 아이, 음. 아니, 공격, 공격 데미지보다 독 데미지가 더높픈데 오우, <웃음> oh, 근데 독 기술 중에서 그게 제일 싫더라. 독 압정. 야. 랩작 하려고 포켓몬 바꿀라는데 자꾸 독 압정 쓴다. 독 압정. 독 압정이 제일 싫다. 아너이 녀석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야 근데 레쿠자 말고 비전 머신 자력으로 배운애 종이신도랑 레쿠자 말고 뭐이냐? 딱히 없을걸? 없나? 음, 미친놈이네 그걸 어디서 배우는 공중 거야? 공중날기밖에 어그 공중날기밖에 못 배울걸 거의 그래? 오. 풀.. 종이신도 풀백이 배운다는데 어, 자해? 어허. <웃음> 어. <웃음> <락>. 어. <웃음> 자력기다, <자료끼다>, 그리고, 그게. <웃음> <오>. <웃음> 솔직히, 칠색이다 해서 자력기 맞는 거 아니가? 비전 없다는데. <웃음> 어허. <웃음> 2탑 뽕. 파 i 쪽. 약. 오케이. 어, 이거 맵이 쉽다, 나이. 아, 여기 아직 못 올라가네. 나와, 이 줘버리기들. 항상 할 때마다. 생각하는 건데, 포켓몬은 그래도 핸디캡이라도 주는 것 같은데, 마리오랑 리듬 세상은 이거 7세 이용가용 게임이 아닌 것 같아. 아. 너무 어려워. 어 oh. 그렇게마리오 옛날에는 들기 어려웠는데, 요새 하면 쉽다. 이겼다. <웃음> 지사한 방법으로 이겼다. 어? 나중에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질까 이거 이 게임 이다시. 어, 아 뭐야 아저 사람 그거네 뭐? 루기 앞에서 춤추는 사람 어 나한테 뭐라 말하고 갔네 아그 얼음동굴이 아니고 어디야? 아 아니? 어딘줄 알겠다 지하통로 지, 지하통로라서 뭐 전설의 포켓 이제라고 나가겠네 나, 루기야 창고로 넣었다. 야. 에스포 비행이었나, 루기아? 응. 잠깐만. 나는 두 마리나 딜 약한 노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안 할래. 별로가, 루기아? 아니, 길이 약하다. 아. 몸은 진짜 미친듯이 단단한데. <웃음> 그냥 돌이. 어, 그냥 진짜 돌이다. 어. 사실 그런 말로 모자란다. 진짜 존나 말도 안 되게 난다, 나다 어. 마그케인. 뭐야! 마크케인. 아, 아직도 마그케인이야, 너? 부, 부베인. <웃음> 그.. 부, 나 부베인 이름 바꿔줘야 되는데. 부베인 따고? 포프니. 포프니. 깡 따고? 다음. 아, 새끼들. 메가늄한테 다 따이네. 아, 안 되네, 겠 얘네. 아, 메가리오비 1대 올리기네. 잡박씩 아, 나내 쿠자 검은 걸로 한 마리 더 키워야겠다. 좋은 생각이다. 아니. 얘얘얘가 얘, 로켓단 깨는거 어. 방해한다음에 싸움 안걸고 도망가는데? 쓰레기새끼 누구? 당근 아아 네맞다네 이름 당근이라 했지 생각해보니까 어 당근? 아. 다, 당근 조, 정말 건방지게 말한다 흠흠 <웃음> 그그메가니엄 1대5 지는 쪼꼬미가 어떻게 말할까 어허 어, 뭐야? 아이, 잠깐만, 벽차기에서 죽었다. 야. 잠깐만. 아이, 개, 개환한다. 야. <웃음> 나 엘리 게이가 되니 싫다. <웃음> <웃음> 뭐야? 야, 트레이너 이름이 왜 이래? 불난 집 전문 털이. 뭐.. 불난 집 전문 털이 뭔 보성이 말하는 거가? 어. <웃음> 아, 보성이 나한테 불붙이고 도망갔다, 개새끼. 어, <웃음> 지가 방하고 지가 집턴다. 두 배로 못된 쓰레기다, 그냥. <웃음> 아니. 아. 아, 아, 타는 쓰레기 진짜. 요 여... 아. 아, 아, 타드 쓰레기, 아 됐다. 아니, 경비원이 왜? 아, 블라지 전부터 려경 무슨 까 와, 이거, 진짜 뭐야? 이거 왜 이래? 왜 이래? 어려워. 보여, 갑자기? 이거 마리오는 드라스틱으로 안 하는게 낫다 진짜 어안걸리나어 뭐 그거 버튼이 조작감이 조작하는 버튼이 아. 아, 조작키가 버튼인거랑 터치스크린인거랑 많이 차이난다 아. 확실히 드라스틱으로 하니까 쉽다 커피 는깼었는데 마리오까지 안되다보네 어 커피는 괜찮더라 마리오는 컨트롤 많이 요구한다, 이거 스타코인 특히 나 먹으려면. 예. 아. 뭐야? 어, 목숨. 아니, 어몰 공격 저거는 무조건 덕거나 아니, 뭘 저렇게 덕을 많이 걸어? 대단하네. 딜를 드럽게 악하면서 동만 걸면 기분.. <웃음> 어우.. 기분 너무 더러워 어 이거 좀 빡센 데 쪼꼬미들이 게임 할줄 알아가지고 <웃음> 어 이거 난이도 생각보다 있다 여기 있다 제발 첫 번째 거 오케이 나 마리오 할 때마다 스타코인 먹을 때마다 두, 첫 번째 거줄 알고 먹었는데 두 번째 거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제발 좀 마리오 개어렵다 <웃음> 음, 오케이 중만세 이더 편하다 어? 어어어어어 어, 어, 어, 어, 왼쪽 아. 왼쪽 아나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고 아이 야, 불가능. 으아! 오, 가능하다. 예스! 갑비 <웃음> 끈기가 노력이 있어야 된다, 무슨지. 야, 퇴근어. 당근어. 야, 야, 여긴 안 된다. 여기는 문워크를 해야겠다. 뭐라 아니, 있다. 야, 로켓탑 하나같이 다 폭타입이야. 아, 그러니까, 맨날 아보 아니면 골뱃, 골베... 맨날 있다. 랄. 야, 근데 블랙키가 단단하나? 어. 엄청. 많이 단단한 편. 그한세번 썼다, 기술. 일반 포켓몬 중에는, 어, 좀 많이 단단하니. 나 고래왕. 벽까지 한번... 포함해도 조금 상위권인 것 같다, 아. 고래왕도 한번 켜볼까? 고래왕은? 생각보다 물머밀걸 아니, 그냥 사이즈 때문에. <웃음> 아, 킹정이지, 그러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망지기찮다 라인 하트 르 뭐라고? 어 뭐야? 야 얼떨결에 혹시 라인 하트의 르 망치 바로? 아니다 아니다 손망치였다 그냥 오한 아, 마리 놀래라 아야 근데 니가 오라 할때나 실수로 다른 데로 빠졌는데 스타코인 길이었다 게임 빠윈윈이다 이게 뭐, 모 이래 스프링보드가 크대? 와, 퇴장하는 길에 선물까지 챙겨주네. 오케이. 2-6까지 깼다. y yes. e 이제 예. 라디오 더 부술 수 있다. 야. 예. 라디오 하면 은빛 나게 주나, 그 게임은? 기억상으로. 그런가? 아, 그래. 그거 해야지 은빛 나게 주는 걸로 고까어 그냥 강제로 은빛 나게 받아서 루기아 잡아라는 소리죠 아, 아. 아, 여기 좀빡셀것 같은데. 비행선네. 잠, 잠, 참... 내가 봤을 때 여기 잠, 잠, 잠, 잠, 야아아 뭐야 오케이 엄마의 마리 마리오 하니까 개재밌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아이 아이, 응. 아니, 이집안 치우고. 야 자꾸 그... 옆에 집만 옮긴다. 생각해보니까 나 끌렸어. 스위치는 컵이 안 냈네. 응, 그러게. 믿음 대상도 안 냈네. 으 근데 3D 쓰레기 있으내제 컵이 아그렇구아그 털실이었나? 아두개두 개. 꺼져 오바디오타워로 런자 아니 여덟 번째 관장님 너 자꾸 로켓들 뒤에 숨지 말고 저랑 맞짱 떠요 야, 야 뭐야 뭐야 왜 89초밖에 없어 어렌스다 안녕 잡동산이 암킬을 많은 잡동산이네 가야지 <웃음> 아, 아보크. 아, 아보크. 저 녀석도 죽여뿌라. 아보크. 대가리 깨기. 왜냐면, 유년 시절을 아, 아, 아, 나쁜 짓으로 보냈다, 저 녀석. 아, 아보 뒤진다. 아복 아보크. 아, 아, 보크. 아, 아 보크. 니로우. 오케이, 월드 3까지 왔다.